네, 안녕하세요. 싸움의 벽. 매일 벽을 느끼고 있는 남자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김주성 선수하고 같이 저희가 했던 거 경기 영상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이 아, 이때 너무 가까이 찍었다. 이때 내가 유도 제일 많이 상대하는게 내가, 내가 유도 왼쪽잡이니까 음. 유도 오른손잡이는 니처럼 서거든 음. 그래가지고 딱 그냥 서있는 이 느낌은 내가 너무 편안한 내가 맨날 음. 보던 느낌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왼손잡이잖아 어?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뭐. 여기서 야, 여기서 <웃음> 여기서 내가 너무 편안한 느낌에 음. 있어가지고 아 오늘 할만하겠다 생각하는데 이네 이걸 잡을 줄 알았지. 아 이게 튀어나올 줄. 알았지? 그러니까 원래 는 이걸 잡잖아. 아, 아. 근데 이게 아, 왔잖아 아, 아, 아.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손이 나오는 경우가 없는데 이 손이 튀어 나오니까 음. 그냥 이게 생각도 못했고 그냥 보이지도 않았어. 음. 생각도 못했고 보이지도 않아. 그다음에 더 웃긴 건 내가 이거 하면, 하면서 한참 뒤에 며칠 뒤에 든 생각이 더 웃긴 게 뭐냐면 <웃음> 헤드 기어 끼는 의미가 없어. <웃음> <웃음> 얘가 안낀 여기만 때려가지고 헤드 기어 키는 의미가 없어. 왜 그랬냐? 왜냐면 어. 유도는 직진해서 들어오잖아. 어. 이렇게 안 들어오잖아. 어,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는 어. 사람은 이렇게 때릴 수가 어, 어. 있는데 니는직진하니 이것만 때리면 돼. 어, 어. 아 이거를 좀 했어야 되네. 어. 너는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아, 그렇게 했어야 좀 어. 이게 비껴나갈수 있게 어, 딱 빗겨나가는 니 어. 너는 너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한테 찬스 생겨. 작전 타임은요? 뭐라고?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다음 <웃음> 어, 음. 진짜 이거 잘했다고 생각하는게 작전 타임 안했잖아요? 음. 정신 안드로니아다로 지금 가 있었거든? <웃음> 그대로 30방 뚜들겨 맞고 바로 <웃음> 바로 저거야 맞았 k u TK 뭐냐고 맞았 앞에 안 보이나봐 아니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글러브를 끼니까 이렇게 음. 아플 줄 모르고 음. 아무 작전도 안 세우고 음. 마자책보다 나갔는데 음. 이제 아 이제 작전 없으면 음. 이거 지읒 되겠다 맞죠. 이 생각 막든 거지. 음. <웃음> 아, 이때는 아, 이때 내가 어. 어, 이때 김, 아, 이게 이게 김이 이게 김영 그러니까 김영준 어. 이렇게 가고 그래.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가갖고, 하고 어. 태클이 들어온다. 니까레슬링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때 좀 쫄았어. 잡혀가고. 어, 이때. 이때. 근데 봐봐 봐. 여기서. 이때 만약에 내가 두 번만 잡혔다 간다 이거 어 도, 이거 잡혔지 어. 왼손 잡았 어, 잡았지 어. 잡았는데 도복 없으니까 어. 어 여기서 이때 하고 이때 다시 맞고 태클 들어. 그래 들어갔어 이때 들어왔어들어어 어, 그러니까 바로 잡혔는데 이때, 이때 이렇게 몇번 찬스가 좀 음.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 그때는 음.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찬스가 오긴 오는데 찬스를 남겼었네. 클브를 끼니까 근데 뭐 진짜 실적그안 끼. 들어가, 들어, 들어, 들어, 봐. 들어 봐. 음. 자, 일 라운드. 일 라운드 종료했습니다. 와 이게 내가 더 파이팅하고 어렸을 때그 복싱 그뭐 저기 뭐, 뭐, 경기 뭐, 뭐, 뭐, 이런 뭐, 데서, 뭐, 데서 뭐.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공이 살렸습니다. 내 음. 네, 그때 딱 땅에 공이 살렸다. <웃음> 우리 형 죽으면 안 돼. <웃음> 아직 벚꽃 50번은 더 가야 돼. 와, 이때 당기가 손이 이제 오는 거. 야기 가봐 이거 이게 그러니까 탁탁 오대. 오드... 탁탁 하면서 어. 딱또 목이 어. 잡힐 수 그러니까.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탁탁 그 되더라고 어. 이제. 그러니까 뭐가 내가 뭘할수 있는 어. 딱 무슨 건덕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근데 생각도 딱안 서고. 진짜 이 방어도 안 하고 있지.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오. 이렇게 뛰지. 그러면 이제 아예 안 잡. 아그렇 좋아. 벌써 완전 도망가 봐. 어, 안 잡히지. 안 잡히지. 좋아, 좋아. 잡아줘. 들어가. 아, 들어가. 다시 하면 이제. 들어가. 완전 아웃복스라서. 만약에. 계속 말고 들어가. 좀만 앞으로 가. 2라운드 때 와, 1라운드보다 더 아웃복스 쪽으로 어, 더바깥잖아바깥지 와, 어, 진짜 이게 어, 따라가질 못 어. 하겠더라고. 스트레이트만 제대 어. 맞히면 네가 못 잡아. 그러니까 도복을 입은 상태에서 어. 1라운드 움직임을 생각했었는데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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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손 없어. 그렇지. 이거, 어 이건 잘 잡았네. 까! 응. 아, 이게 잡을 건덕지가 있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같은, 응. 딱 되더라고. 또보니까 응. 어. 네가 아. 다리가 잘 나가네. 아. 응. 잡을 그렇지. 건덕지가 아.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야 돼. 여기서 30대를 그래. 쳐맞아요. 그렇지, 2대? 없어. 그렇지. 이건 아, 아, 어, 3대? 그렇지, 아, 3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았 내가 이걸 하면 생각을 했잖아. 내가 왜 빨리 오른손을 안 잡았지? 그러니까. 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목소리> 내가 왜 오른손을 빨리 안 잡았을까? 오른손을 빨리 잡았어. 안 맞았을 거 아니야. 응. 그지왜안 잡았어? 그러니까.. 잡혔어, 잡혔어. 저기 가자라. 텐트고 진보는 것아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나는 진짜 여기서 풀릴 줄 알았거든. 사실 렸는 아, 이거 놓치면, 어, 놓치면 죽는다, 없어. 내 생각했다고. 더 이상 더못 맞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근데 여기서 진짜, 진짜 하나 더 당황을 한 거는 이때까지 이것 이거, 이거 진행되기 전까지 대결이 깔끔했잖아요. 진짜 음. 막 우리가 맞아요. 흔히 생각하는 진, 진짜 복서와 음, 유도의 음. 딱 대결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발광을 하는 거야. <웃음> 왜냐면 내가 내가 생각하는 하니까. 이 멋있는 복싱 그 느낌이 아니야. 내가 더 파이팅에서 본그 복싱이 아닌 거야. 거기서 한번 완전 당황을 했다니까. 아 근데 약간 프로랑 아마추어의 차이일 수도 있는 듯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아니 이게 잡히면 내가, 내가. 어둘다똑같아 어. 나는 이게 잡히면 이렇게 하면 이거 나을 줄 알았어 아 이렇게 막 어. 아, 하면서 어, 그래서 어, 나는 한두번만 치면 낫겠지 했거든 어. 근데 아니 계속 안 낙는 거야 그래서 내가 뿌리치면서 때렸다 이거 어? 입으로 이걸 풀라고 그냥 때리면 낫겠지 해지고뿌리면스때린데도 계속 어. 그는 거야 그래서 입으로 계속 때린 거야 그냥 나는 1라운드 때 세게 맞아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음. 아, 아 그것보다 아, 약하다. 아. 이건 맞을 수 있겠다. 아, 어, 그 생각이 힘에 안 실리네. 어, 확 들면서 이거 놓으면 맞지. 이거 뭐 놓으면 진짜 죽는다. 음. 진짜 이건 완전 그냥 물방 샌드웨치다이 음. 생각이 들면서 절대 놓을 수가 음. 없었다나만 이까지 뗐다. 설마 이거든 손바닥이 안 떴네. 여기 아, 그래. 뜨는 사람은 엄청 많이 돼있 이 예술이다. 어트나. <웃음> 어, 얘가 얼마나 영악한지 제가 이거 딱 하면서 알았어요. 여기서 만약에 음. 진짜 막 진짜 승부욕이 있어 가지고 이걸 안 넘어가고 버티겠다. 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이제 주성이가 김주성 선수가 왼손을 바닥에 찝었잖아요 음, 맞지. 그러면 팔 다칠 확률 음. 뭐 팔골, 팔꿈치라든지 어깨 쪽에 탈골될 확률도 엄청 음. 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바닥에 구르면서 또 다시 팔 다칠 확률이 엄청 큰데 프로라는 걸 내가 느낀 게 얘가 유도를 좀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음. 일단 내, 내 몸을 지키고 려안전해야 아, 어, 아. 되고 여기서 빨리 이제 어, 하고 포기를 하니까 이렇게 크게 음. 뜬, 뜨기도 뜨고 크게 떠야지 덜 다치거든요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진짜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 음. 싸우고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딱 던져, 던지게 져던 됐어 그러면 막 팔짚고 음. 어, 막 방어하다가 그때 다치거든 사실 음. 스포츠가 근데 이때 얘, 와 이게 얘 똑똑하다. 영악하다. 나는 날아가면서 도한 3초 삼초 날아간 줄 알았어 진짜. 그게 힘을 빼고 이렇게 딱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원래 유, 유도를 하면 제일 큰 쾌감이 딱 이렇게 한판떨어지게 그래. 상대방이 기분 좋을 정도로 깃털이 될 정도로 딱 기술 딱 걸리면 기분이 진짜 좋아야 되는데 이때 그렇게 걸렸단 말이야 근데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았어. 음. 3일 동안 안 좋더라고. 그거 보면서 내가 지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런던 월빅 때 편파 판정으로 제 깃발 올라갔다가 일본 선수 깃발 올라갔잖아요 그 일본 선수가 된 느낌 내가 졌는데 내 손이 올라간 그런 느낌 전혀 기쁘지 않았어 난 졌는데 좀 기쁜 느낌 <웃음> 아니 니는 기쁜게 아니고 <웃음> 네. 네. 네. 아나 너무 10년? 재밌었어 올해 2020년동안 음. 받은 스트레스를 그냥 내한테다 어. 풀고 가는 느낌이었어 아니 나는 너무 재밌었어 어. 이게 아 니는 재밌었겠지 아니 너는. 너무 획기적이었어 아, 아, 아니 그냥 너는 그냥 내패서 너무 재밌었어 아니야 네 여기까지 이제 김주성 선수하고 어, 복싱 대 유도 유도 대 복싱 어, 한번 경기 분석했었는데 오늘 이 경기 분석을 토대로 다음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때 다시 만나요 만나요